태극 6장. 나란히 서기 기본 준비. 앞구비 아래 막기. 뒷구비 앞차고 몸통 바깥 막기. 앞구비 아래 막기. 뒷구비 앞차고 몸통 바깥 막기. 몸통 바깥 막기, 앞굽이 얼굴 손날 비틀어 막기, 돌려 차고 얼굴 바깥 막고, 몸통 지르기, 앞 차고 몸통 지르기, 얼굴 바깥 막고, 몸통 지르기, 앞차고 몸통 지르기 나란히 서기 아래 해쳐 막기 앞굽이 얼굴 손날 비틀어 막기 돌려차고 아래 막기 기합 뒷굽이 앞차고 몸통 바깥 막기 앞굽이 아래 막기 뒷굽이 앞차고 몸통 바깥 막기 뒷굽이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바탕손 안 막고 몸통 지르기 바탕 손안 맞고 몸통 지르기. 바로